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라는게 뭐죠 어셈블리에서 조립하기 위해서 삽입된 부품을 우리가 부품 다른 말로 컴포넌트나 용어를 쓰는 겁니다 결국은 스마트 컴포넌트는 단품 설계할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조립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립한다는 얘기는 부품을 가져다가 음,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부품과 그리고 그 부품과 연관된 부품, 연관된 피처들을 묶어서 마치 종합 선물 테스처럼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구성되는 지능 부품을 우리가 스마트 컴포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같은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고리를 여러분이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물론 개별적인 부품은 다설계와 미리 되어 있어 있죠. 그리고 어, 이 문짝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야겠고 이 직사각형 형상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립을 하고 기존에 만들어놓은 부품을 가지다가 그쵸? 조립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앞쪽이고 이건 뒤쪽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면 그냥 무난하게 끝나겠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른 어셈블리에서도 또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된다고 러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음 지루한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능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어, 지능 부품을 이렇게 설계한 다음에 지능 부품으로 등록을 하고요. 그렇게 만든 지능 부품을 끌어다가 어셈블리에서 조립을 한 다음에 지능 피처 삽입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씩 해보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결과 파일이고요 오리지널 파일입니다 보시면 오리지널 파일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결과 파일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웃음> 예 죄송합니다 자 먼저요 이렇게 도어아세이라는 이름으로 어셈블리를 제작을 하면서 시작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파일 새 파일 어셈블리로 들어오죠 일단 파일 저장부터 하시는게 우선이죠 자 오리지널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저는 도어아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어, 첫번째 부품을 가져와야겠죠 컴퓨터에 D 드라이브에 음. 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오리지널 있죠? 원점하고 일치된 상태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원점 찍으시고 여기 도어를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원점에 탁 붙겠죠? 이렇게 기본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판금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 뿐입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요 옆 플레이트 있죠. 미들 플레이트 있죠.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 놓고 이제 조립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좀 떨어 놓고 보죠. 자, 그러면 이 미들 플레이트에는 미리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메이트해보겠습니다 이면이랑 이면이랑 일치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거리 고속을 주죠. 요점에 끌어다 놓고요. 이 면이랑, 윗 면이랑, 윗 면이랑 거리를 해서 한200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200경, 엔터, 오케이 하죠. 자, 이번에는 요 부분 있죠? 여기랑 여기랑 거리 한70 정도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메이트 작업은 이제 끝난 거죠. 그렇죠 자, 색깔이 좀 칙칙하죠 그러면 보기에서 조명 있죠 간접조명을 약간 키우겠습니다 0.5 정도로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 메이트 하나 된 겁니다 이거는 뭐 아주 단순한 작업이죠 그냥 메이트 한 겁니다 자그 다음에 핸들 그립 있죠 2번 있죠 2번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온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조립을 해 보도록 하죠 홈이 이쪽으로 향하게끔 자그다음에요 요 면이랑 요 면이랑 동심을 잡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면이랑 뒷부분이 있죠 밑에 부분 일치 그 다음에 이 부분이랑 요 면이랑은 저는 수직관계를 주겠습니다 오케이 <웃음> 자 그러면 이제 메이터가 된거죠 이렇게 요 동심 일치 그 다음에 직각 관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다도 이제 메이트 얘기 겠죠어 메이트와 함께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할 부품은 얘고요 다음 단계에서 동심은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일치는 요 보라색 면 있죠 찍고 그 다음 에 직각은 요 보라색 면을 찍어 가지고 완전 정이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끝났죠 x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조립은 끝난 겁니다 자그 다음에 핸들 그립 다시 1번을 가져오겠습니다 뒤에 숨었나요 이걸 약간 이렇게 돌리셔 가지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자메이트형요 이 면이랑 요이 면이랑 동심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랑 안쪽 면이랑 동심을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조립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네, 조립이 다 끝났어요. 자,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요렇게 나사산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표준품을 가지다가 한번 조립을 해보죠. 툴박스 있죠? 툴박스에 ks, s 요 와셔, 평화셔를 가지다가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먼저 축에 그 다음에 면에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밑에 부분도 이렇게 어, 잘 인식이 잘 안되나요 자 그러면 esc 다시 한번 끌어다가 이쪽에요 면, 동심 면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심, 잡혔죠? 면일치가안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게 떨어지죠? 자, 그러면, 자, 메이트에서요, 요면 있죠? 이 면이랑, 돌리셔가지고, 이 면이랑, 일치 구속을 잡겠습니다. 오케이. 자, 위에 거다 한 보겠습니다. 얘도 떨어뜨려 놓고요. 이 면이랑, 면이랑 일치 고속을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것도 메이터 끝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너트를 가져오죠. 육각 너트, 그다음에 요 플랜지 부치 너트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렇죠?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탭키 누르시면 됩니다. 탭키요 그렇죠? 동심 면일치. 아유잘안 붙어요. 그렇죠? 그러면 갖다 놓고요. 좀 확대한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먼저 축에 한번 갖다 대시고 원통에 옆면을 갖다 대시고 그 다음에 어, 와셔아의면 있죠? 거기 갖다 대면 동심과 면일치가 될 겁니다. 동심과 면일치. 자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문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전에, 그렇죠? 아, 진흥 부품을 만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조립까지는 됐는데 뭐가 문제죠? 이 부품을 미들플레이트만 빼고요. 이 부품을 다 한번 숨겨보겠습니다. 숨기면 아직까지는 이 문짝에 구멍이 안 뚫려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렇죠? 문짝에다가 구멍을 미리 뚫어놓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어를 별도의 파일로 열어가지고 위치 봐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미리 뚫어놓으면 지능 부품에 연관된 피처로 살펴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십시오. 이 도어 있죠? 도어를 파트 편집으로 해서 어셈블리 내에서 편집 상태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피처에서 구멍가공마법사든하든돌출컷로하든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구멍을로 하겠습니다. KSQ교육의 나사 여유값으로 M10자리를 뚫겠습니다. 자 위치에다가요. 3스케치. 일단 대충 이 앞면에다가 클릭 클릭 하겠습니다. 자 유형은요. 관통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점 작업은 끝났죠. 다시 하면 구멍의 개수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ESC 하나 잘못한 거는 딜레터키로 지우 됩니다. 자 구속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중요합니다. 요 점이랑 이 모서리 있죠? 아래쪽 모서리든 위쪽 모서리든 이 앞쪽 플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트의 모서리랑 동심을 주겠습니다. 요 점도요. 요 모서리랑 동심을 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구멍이 뚫렸죠?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면 이 플레이트 있죠? 미들 플레이트랑 이 구멍의 위치를 나타내스 3스케치하고 무슨 관계가 생성된 거죠? 연관관계가 생성이 된 겁니다. 또 외부 참조관계가 생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미리 도어에도 미리 구멍 뚫어놓고 미들 플레이트에도 미리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미들 플레이트에는 물론 미리 구멍이 뚫려있어야 되는데 도어에는 미리 구멍이 뚫려있으면 안됩니다. 그렇죠? 자 어셈블리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신호등이 뜨면 항상 재생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숨겨놓은 거 있죠? 자, 선택하고 부품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죠? 지능 부품을 만들게 하겠습니다. 도구에 지능 부품 만들기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죠. 도구에 쭉 내리시면 지능 부품 만들기 라고 있을 겁니다. 번개 모양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능부품화 시킬 부품은 요 부품입니다. 이 부품하고 한 세트화 될 거는 얘랑 얘랑 얘랑 돌리셔가지고, 그렇죠? 평화셔, 너트, 아래쪽도요, 평화셔, 너트 다 선택해 주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 얘하고 연관될 피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품표시 요거 말하는거에요 네. 빛은 어디있죠 여기 도에 있는거죠 도에 있는 요 구멍이란 얘기입니다 구멍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진능부품 옵션들이 다 선택된겁니다 밑에 보면 크기 자동이 있고 뭐 설정도 테이블이 있는데 자이런것들은 다음시간에 다른 예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진흥 부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저장을 하죠. 세이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이콘 이상한 아이콘이 떠있죠.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에 저장이 됐을까요 여기 보면 오리지널 여기 저장이 되겠죠. 자 FOK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새로고침 그러면 이 진흥 부품은 실제로는 이 옴대요. 미들 플레이트예요 어? 미들 플레이트 판대기 하나인데 이게 한 세트화 됐다는 게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끌어다가 그아 그렇죠? 얘가 아니죠. 자, 미들 플레이트죠 얘를 끌어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번개 모양이 들어오죠? 자, 일단 무시하고요. 메이트부터 한번 잡겠습니다. 자 메이트 앞면이랑 얘의 뒷면이랑 일치하고요그 다음에 거리함수 주죠. 이면이랑 이면이랑 거리 200으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면이랑 이면이랑 거리 70으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이트는 끝났습니다. 자 오케이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죠. 어, 미들 플레이트 하나 조립한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들 플레이트는 내부적으로는 뭐란 얘기인가? 진흥부품이라는 얘기예요. 진흥부품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 다양한 부품들을 내부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이 부품 있죠. 진흥부품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흥 피처 삽입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부품에서 마우스 오른쪽 진영 부품 삽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부품을 찍으면 여기 이상한 기호가 보일 겁니다. 기호를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번개 기호 있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 부품이 지금 이 파란면 보이시죠? 이 파란면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앞면이 되겠죠. 앞면하고 뭔가 메이터 걸려있든지 아니면 앞면에 뭔가 어... 그 뭐랄까, 스케치, 뭐, 구멍을 뚫으면서 영원계가 생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면을 찍고요. 그 다음에 뭘 찍어주래요? 뒷면을 찍어주랍니다. 왜 뒷면이 필요할까요? 이 구멍 때문에 오는 거죠. 어느 면까지 구멍을 뚫을 거냐. 이 뒷면까지 구멍을 뚫겠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야, 이 어떻습니까? 이한 세트가 확싹떨어오죠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체크해제해서이 중에서 몇 가지 부품만 빼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런 거죠. 지능부품을 만들 때, 다른 부품, 다른 피처를 지능부품하고 연관을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지능부품을 만들 때, 요거를 지능부품화 시킬 때, 어, 기타 나머지 부품들은, 음, 같이 내포되게끔 부품에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얘가 배치될 곳에 구멍이 뚫리게끔 피처도 잡아준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에 진흥 부품을 삽입할때 연관부품 피처를 삽입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예 나는 부품을 안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 판때기만 들어오겠죠. 그렇죠? 내가 다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어넣냐 안집어넣냐에 따라서 참조 요소도 어떤 거는 선택하고 어떤 거는 뭐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다 됐으면 OK 누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럼 얘를 옮겨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거리를 빼버리고요. 메이트에서 요 거리 있죠? 밑에, 제가, 어, 지능부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이트에 보면 요 거리 있겠죠? 요 거리를 기능억제 해놓고요. 얘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선생님, 구멍이 안 따라오는데요. 업데이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구멍이 따라옵니다. 상당히 신기하게. 그죠 요렇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또 구멍 뚫고 조립하고 부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그러면 상당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걸 지능 부품 아시겠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보어떻는 얘기죠 여기에 지능 피처라고 되어 있고 음, 피처는 구멍 다시 말하면 도어의 구멍하고 연관되어 있구나 컴포넌트는 이런 이런 부품들하고 연관되어 부품이 어, 포함 있구나 3조는 면이 두개 필요할 거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만약 진흥 부품을 해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를 삭제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삭제하고 저장하면 이 미들 플레이트는 진흥 부품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요거 있죠. 마치 폴더화 된거죠. 한 세트화 된 겁니다. 세트화 됐는데 진흥 비추해보면 이렇게 있죠. 요 기능을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삭제하면 일반 부품화 되버리는 겁니다. 여기 미들 플레이트 그렇고요사실 이제, 여기 요거는 이제, 진흥부품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요 안에 있는 메이트 플레이트 요게 지금 그런 얘기고요 어디 있나요? 요거죠. 여기서 삭제된 거지. 실제 이거 자체는 하나였던 어... 진흥부품이 발현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능 부품에 의해서 만들어진 폴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폴더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품들 마우스 오른쪽에서 이렇게 새 폴더에 추가하시면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지는데 지능 부품으로 만들어진 음,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제가 괜히 지웠나요? 이거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예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얘는 폴드 자체를 지워야 되니까요. 폴드만 선택하고 딜리트키 누르면 안에 들어있는 거 지워지진 않습니다. 자, 한 김에 다시 한번 지렁부품을 만든 다음에 그럼 다른 부품에, 다른 어셈블리에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까?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구에서 지렁부품 만들기 하겠습니다. 지렁부품은 예로 잡고요. 같이 안에 포함될 부품들을 꼭 잡아주는 거죠. 여기 손잡이형, 뒤에, 볼터 와셔 이렇게요. 요 트리에서 선택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처에는 요 구멍이 되겠죠. 하나 한꺼번에 뚫었으니까 둘다 잡히는 거죠. 오케이 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미들 플레이트 여기에 요 파일에 요 파일이 이제 진원 부품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놓는 거죠. 자, 그러면 창을 닫겠습니다. 파일 세 파일 하죠. 어셈블리에서요. 자, 테스트 해보죠 원점에다가 다른 테스터 파트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 미들 플레이트 있죠?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예, 네, 가져왔어요. 방향이 좀안 맞네요. 어, 요정도 이렇게 돌려 놓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메이트 한번 걸어보죠이 메이트랑 이 메이트랑 일단 일치하겠습니다. 그렇죠? 어, 방향이 좀잘못됐어요요 누르죠. 예,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면이랑 옆면 있죠? 옆면이랑 이면이랑 예. 일치보다는 저는 평행으로 걸겠습니다. 아, 평행이 안 되네. 아 이게 적으로 이게 햄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탄젠타에 걸리네요. 자, 그러면, 취소하고요. 일단, 음,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뭐, 면을 이용해서, 이 면이랑, 미들 플레이트 가지고 있는 면 있죠? 음, 저는, 우측면을 보겠습니다. 두개 잡고, 평행하셔도 되겠죠? 평행,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렇습니다. 조명도 조금 올려보죠? 0.5 정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진흥 부품 삽입 진흥 피처 삽입 또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진흥 피처 삽입 또는 요거 아이콘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누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면 잡아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앞면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 잡아줘야 되니까 뒷면 찍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누르면 다른 부품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구현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른 어셈블리에서도 이진흥 부품을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결국은 이 스마트 컴포넌트는 어셈블리에서 활용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피처는 이 부품하고의 연관관계를 가져야지만이 이 피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무 형상이나 이 피처에다가 아무 기능이나 다 집어넣을 수 있냐? 피처에 보면 뭐돌출도 있고 회전도 있고 로프트도 있고 뭐수입 있는데 다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관 가능한 피처 형상들은 돌출, 회전, 기본형 구멍, 구멍 가공 마법사 이런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판때기에는 미리 구멍을 뚫었는데 그럼 판때기에도 구멍을 안 뚫고 이 문자에도 구멍을 안 뚫은 다음에 어셈블리에서 구멍 시리즈 있죠. 그 가지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가지고도 피치에 지정할 수 있느냐? 안됩니다. 안돼요 그러니까 기본형 구멍, 구멍 가공 마법상그 정도까지만 지원을 하지 어셈블리에 있는 구멍 시리즈는 안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스마트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복적인 이런 세트들은 이렇게 만들어 오면 훨씬 더 빨리 그렇죠? 작업이 되니까 편리하게 여러분이 작업을 설계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